네, 김어성의 출발 새 아침 지지난 주부터 요 4주 동안 계획을 매주 금요일마다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죠.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세이브 더 칠드런은 민간 NGO 중에 가장 오래된 아동기관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 대담 아이들을 구하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지원공익센터의 감사와 동행 김진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제고의 개발 세이브더칠를 드러내 유대규 매니저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좀 낯설어요. 이렇게 이 제목 자체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잖아요. 왜 이런 제목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매니저님께서는. 제가 이번 주제를 떠올리면서 생각한 서브 타이틀인데요. 네네. 그. 말 그대로 실체는 있지만 네. 어디에도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채 살아가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음흠.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이랑 뭐 생년월일 같은 거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국가야 너도 잘 알고 있어라 하고 음흠. 존재를 증명하는 절차거든요. 그렇죠. 그데 이제 그런 절차 없이 그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자기 존재 증명을 할 기회 자체가 없는 음. 아이들이 있습니다. 음흠. 국가도 국적도 없고 네네. 또 우리 국가도 그 아이들이 존재하는지 또 모르고 있고요. 사실 국적의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른들의 문제인데 그것이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같은 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배경이 좀 있을까 요좀 쉽게 좀 변호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해주십시오. 어,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적 법상 어, 한국 국민의 자녀 만이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혹은 완기야, 그냥 발견된 아이들만 네네. 한국 국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주 아동이,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동들은 한국에서 사는데 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주 아동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그냥 외국인 아동이라고 음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주 아동 중에서는 이제 또 굉장히 많은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국적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에도 출생을 신고를 음. 할 수가 없어서 국적을 증명할 수 없는 무국적 아동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부모가 부모 자녀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의 체류 자격에 의해서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예.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거주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 뭐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속인주의, 속지주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해왔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이 어쨌든. 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 환경에 처하게 될거 아니겠어요? 네. NGO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의 역할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회 서비스들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런 아이들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어 제가 일하면서 만난 아이 중에 어 아홉 살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서 골수이식이 음. 필요한 상태였어요 네네. 우리나라 아이 같았으면은 뭐 병원에 가서 얼른 뭐 가족들과의 적합성 검사도 해보고 아니면은 이제 타 공여자 찾아보면서 이식을 위한 준비를 했을 텐데 예. 이 친구는 그렇게 이제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아예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돈을 내도. 네네. 어,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하려면 수술비만 1억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어, 저런, 예. 근데 아버지가 이제 중국에서 오래전에 건너온 가난한 목회자셨는데 예. 그러니까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밖에 할줄 모르는 아이였고, 네네. 근데 이제 국적도 없고, 음. 완전히 미등록 상태였죠. 병원에 한번 가서 수혈 한번 하는데도 2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1억 원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들 가족에게 네네. 그래서 차일피일 계속 수혈만 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 그 사례를 발굴하게 돼서 예. 그다음에 모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여러 분들께서 많이 모금에 동참을 해 주셔서 다행히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 어 안타깝게도 입원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사망했는데 그다음에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물었을 때 한국 아이들 같았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네네. 거라는 거예요. 어그 병을 알게 된 다음에 바로 치료를 시작했으면 음흠. 이제 고칠 수 있는 그 완치율이 높은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당한 채 아하. 그렇게 안타깝게 갔던 것이죠. 그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는 것이죠 변호사님? 근데 이게 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도 이 존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 등록조차 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냥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어, 보통 이제 외국인 비율당 뭐, 이 아동의 비율, 뭐, 한국 국민당 아동의 비율 음흠. 같은 걸로 이제 추정을 해보면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미등록 아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예. 네, 렇게 하고는. 만 있어요. 명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늑계가안 네, 나온다는 얘기죠. 네. 어. 이게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어디서도 이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인천 중학생 추락 사건도 보면 엄마가 이제 그 러시아 국적을 가진 고려인 출신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그쪽은 아마 통계 잡히는 아마 저기 어린이였을 거예요.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뭐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세임드실드의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단체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음. 이게 이제 정책이나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옹호 활동을 펼쳐감과 동시에 또 그게 그거는 금방 바. 바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또 이런 모금 활동이나 지원 활동도 열심히 네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국적 아이들을 품기에는 자국 국적의 아이들까지도 품기에도 좀 여러 가지 벅찬 상황인데 네네.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라는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음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네. 여기에서 그 아동을 위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아이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나아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는데 예. 해도 해도 계속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들, 이제 고통스러운 아이들이 계속 있거든요. 예, 네. 어, 그런데 그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더 찾고 돌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예.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일하면서 그런 신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국적이나 그 아이의 국적이 어디든 출생이 어떻든간에 음. 가장 고통받는 아이를 가장 먼저 구해야 된다는 그런 음. 신념을 가지고 일을 네네.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아이든 아니면 이제 무국적 이주 아동이든 가리지 않고 고통받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인권에 관해서 뭐 국내 이든 국외 이든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유엔 아동 인권 협약 인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김 변호사님 그렇죠? 이것을 네. 접근하는 시각은 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굉장히 중요한 그 국제조약인데요. 예. 거기서는 아동의 정의를 모든 아동이라고 해서 국적과 관련 없이 음흠. 모든 아동을 다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조약에는 또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어서 예. 아동이라고 한다면 뭐 국적이나 뭐 피부색 등과 관련 없이 모두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는 네네.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다민족. 다문화 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아주 보편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시대였던 변화와 함께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보조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NGO의 관계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음.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인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아동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저의 유년기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네네. 어 물론 이제 가족이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분들이죠. 근데 전혀 다른 타인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었을 때, 음. 그게 평생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엄마하고 시장을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그 머리가 새하한 할아버지가 이제 어린 저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셨다든지 어, 아니면 예.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그 호떡 파는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제 호떡 한 조각을 이렇게 이제 공짜로 건네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봤던 막 그런 눈웃음이나 자글자글한 주름 같은 것들이 음.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세상이 되게 따뜻하구나라는 음. 그런 감정을 배우면서 컸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이주 다동이고 다른 국적의 아들이라고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아이의 어느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누구나에게 나한 번쯤은 좀 친절한 마음을 품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친절 말씀해 주셨는데 김변호사님 사회적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어 이런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데는 사실 아이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우연히 태어났는데 네네. 태어나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네네.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다들 같이 인식을 하고 네네.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아동이 아동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아동들을 위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의 감사 동행에. 김진 변호사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의 유대규 매니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